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TV공인중개사 지목부동산 장지목입니다 오늘은 안강읍 두류리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택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위치가 좋고 방향이 남량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강읍 드루리 동네가 얼마나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지 동네 한바퀴를 차량을 이용해서 돌아보겠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여기는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 있는 전원주택단지입니다. 옆집에도 전원주택이 있고 뒷집에도 전원주택 양쪽 옆에도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습니다. 앞쪽에도 전원주택이 있습니다. 도로는 아주 잘접해져 있습니다. 주차 한대하고 옆에 통행이 가능한 정도의 넓이입니다. 앞쪽에 하수구 처리도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대지가 도로보다 약 1.5m에서 2m 정도 높습니다. 옆집에는 한옥으로 아주 우람하게잘 지었는 것 같습니다. 담도 이쁘게 쌓여져 있습니다. 높은 곳은 석축이 쌓여져 있습니다. 수리구 쪽으로는 땅과 도로 높이가 같습니다. 이쪽 경계도 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담이 쳐져 있기 때문에 담장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독승화나무단 그루 있습니다. 현재 이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입니다. 뒤쪽에는 아까시아 나무가 있어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뒤쪽에도 옹백이 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한옥집이 있어 담장이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막처럼 생긴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앞쪽을 향해 촬영하고 있습니다. 농막 내부입니다. 방한 개. 화장실 한개가 있습니다 농막 내부에서 외부를 촬영했습니다 화장실은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뒤쪽 높이와 앞쪽 땅은 높, 높낮이가 차이납니다 앞쪽입니다 오늘 매매할 땅입니다 뒤쪽에서 보면 높이가 굉장히 차이납니다 땅 뒤쪽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왕복 2차선입니다 상세 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안강읍 두류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계대상물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651조곱미터 197평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소로 2류 폭 8m에서 10m, 소로 3류 폭 8m 미만 도로에 두 면이 접해져 있습니다. 도로는 경주시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전연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농막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막에는 방한개 화장실 한개가 있습니다. 층수는 1층입니다. 방향은 방기준으로 서양입니다. 입주시기결은 공실이라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영대이지만 도로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사용 승인일은 없습니다. 수도는 경주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수 처리장은 하수 종말 처리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3 3조곱미터당 금액은 91만원입니다. 전체 매매금액은 1억 8천만원입니다. 1억 8천만원 안에는 농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모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의로 95 등록번호 4202-1236 전화번호 010-248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